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위쪽 상한검이푹 꺼진 안구 함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눈이 푹 꺼진 사람들이 왜눈 위가 푹꺼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육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선천적으로 원래 이렇게 눈 위가 쑥 꺼진 분들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엔 괜찮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여기가 푹 많이 꺼지신 분도 계시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꺼진다는 것은 조직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그 조직에 대부분 지방이 있었습니다 어, 결국 눈을 드는 근육, 리베이터 아포뉴로시스라 해서 상안검거근이라고 하죠 눈을 위로 드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 위에는 안화조직의 지방이 위에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부에 복직근이 있죠 거기에 지방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이 빠지죠 개념은 근육 위에 있는 지방은 그 밑에 있는 근육을 계속 쓰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지방이 빠지게 됩니다 똑같이 상한검거금위에 있는 안화 지방을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작업을 한다든지 눈을 계속 뜨고 있으면 몸을, 윗몸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같기 때문에 점점 지방이 빠지게 될 거죠. 왜냐하면 지방은 에너지니까 근육의 에너지를 지방에서 받았으니까 지방이 점점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천적으로 내가 원래 꺼진 사람이라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렇게 계속 눈을 평상시 잘안 감고 늦게 주무시고 모니터라든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눈을 계속 시각을 많이 써왔다는 것이고 본인이 나중에 들어서 눈 위가 꺼졌다면 은 내가 그만큼 늦게 자고 공부를 해서 뭐 책을 본다고 눈을 떴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작업을 한다고 눈을 오랫동안 떴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고 아니면 재밌는 영상을 본다고 눈을 떴다든지 어찌 됐든 오랫동안 눈을 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지방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방이 빠지면 그쪽에 눈이 처질 수가 있고 아니면 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눈이 푹 꺼지게 되는 원인이다 결국 눈을 뜨는 근육을 과사용한 것이 눈 위에 있는 지방이 타서 꺼지게 되는 이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될까요 눈 전체가 들어간 것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안구 함모를 전체 내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수술을 하는 것이고 눈 위만 꺼진 것을 내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방에 탔죠 지방이 없어졌으니까 지방을 넣습니다 어디서 넣느냐? 뱃살이나 양쪽 허벅지에서 일부 지방을 빼서 눈 위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탔으니까 지방을 집어넣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지방을 집어넣을 때는 아주 미세하게 양을 쪼개서 넣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눈 위의 지방이 얼굴이나 피부 중에 가장 얇은 피부이기 때문에 잘못 지방을 집어넣으면 울퉁불퉁해지겠죠 그래서 이 기계를 써서 초미세 입자로 지방을 넣어 가지고 고르게 분포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그렇게 교정하는 것이 교정이 쉽게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이식이 다른 얼굴의 지방이식 보다는 훨씬 잘 꺼질 가능성이 많다는 라 것이죠 왜 그러냐 에너지를 평상시 늘 써왔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면 또그 지방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식을 잘 생착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일찍 주무셔야 되고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을 좀 줄여서 잠시 쉬는 시간이 있다면 눈을 감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틈만 나면 폰을 보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눈을 감는 습관을 하셔서 지방이식이 된 것이 흡수가 덜 되도록 해야 되고 그래도 지방이 흡수가 될수 있는 무의식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2차에서 3차까지는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방이식을 맞을 때는 2개월에 한 번씩 해서 교정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수술 전후에 이런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눈이 꺼진 사람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평상시 눈을 많이 썼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눈의 백내장 이라든지 눈에 노화가 훨씬 빨리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내 눈을 많이 써서 그렇게 됐구나 라는 걸 인지하셔서 눈을 최대한 덜 쓰도록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하신다면 지방이식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빨리 흡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기 위해서는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방이식 자체는 어려운 수술이 아니니까 조금 더 초미세로 지방을 이식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지방이식을 하신다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